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네시스 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 커버를 탈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편을 탈거하고요. 신품 오일편의 모습입니다. 파워텍 8단은 오일필터와 오일팬이 일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팬 교체로 필터까지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오일팬 가스켓을 포함해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 모두 일체형으로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미션 오일팬 볼트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만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신품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고 정해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원을 고려하며 조임 토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오일 규격인 SP4 알라를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오일 교환기와 전용 어댑터를 이용해 신유를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시을 걸어 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변속을 시작합니다. 제네시스는 엔단에서 레벨링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르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정확히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책을 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제네시스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고요. 미션오일 펜볼트도 모두 신품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까지 하면 미션을 교환 작업은 종료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의 교환입니다 수분 테스터기를 이용해 브레이크 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3%가 찍히네요 짝 포인트에 고무를 댄후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전후 좌우 모든 휠을 탈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브레이크 플로이드 닷포입니다 안정적인 내열 성능과 좋은 보기 에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의 교환기를 이용해 순환식으로 오일을 교체합니다 기존 오일을 신유로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존 브레이크 라인에 있던 에어가 제법 많이 나오네요 색깔이 투명해지면 잠궈주고요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오일 교체를 진행합니다 해당 차량은 브렘보 캘리퍼가 달려있어 인 아웃 모두 교체를 해야 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휠들을 장착 후 토크 체결하던 작업은 종료됩니다.